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카메라도 늘고 지금 네. 카메라 한 번, 한번1 번부터 2 번, 3 번, 4 번. 크... 어도세님이 지금 셋팅남겨졌어요 아, 네, 뭐라고 중식이 밴드는 마이너 한 층이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마이너한 제이팝 같은 거나 마이너한 장르를 중심 기식으로 편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사로 노래 좋아요. 근데 근데도 좋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긴 했어요. 약간 적도 적당한 명곡 명곡이 뭐죠 명곡이요? XFN의 엔들리스 라이트 아뭐 예, 영원 전그 일본 언지알고있었어 <웃음> <웃음> 나중에 늙어서 알았어. 근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린 공지에서 네. 중시기가 싫어함. 아, 누가 적었죠, 그걸? 커버고 안 맞는다. 어, 중시기가 싫어함.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오진이, 맞습니다. 오즈 프로도 선님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많이 공유하고 있잖아. 누구야? 중시기가 싫어함은 네가 적었잖아. <웃음> <웃음> 커버 엄청 싫어요. 해 예. 이거 봐, 아, 싫어해. 네, 응. 근데 커버하고 싶은 곡이 하나 생겼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 네. 오늘 하루 두루두루두두두 두두 <웃음> <웃음> 행복하기 두루두루두두두 두루두 I <웃음> wanna kung fu <웃음> fighting <웃음> 약간 그런 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하고 싶은데 나해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뭐라고 또 댓글을 올렸어요. M.유님께서 이메일로 미션 못 보내들 못 보내서 오늘 즉흥 미션 보내드립니다. 이제 한그 구독자 수로 한 10만 조회 수는 한 100만. 네 이게 뭐 이제 세팅 못 읽을 정도로 보로로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음. 사연을 봐서서 그분의 사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풀어가는 거지. 저 항상 네. 콜투쇼 들면서 으 해보고 싶은데. 었 저는 처음에 야 이걸 해보세요. 내가 말이야. <웃음> 네. <웃음>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준비는 춘배, 아홉 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소통이 되네요. 색도 아, 소개하고 시도 소개하고 영화도 소개하고 영화 음악도 소개하고 거기에 맞는 중식의 음악도 불러주시고 음. 나 잠오는데 어쩌지? <웃음> <웃음>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목표등이 네. 생겼어요. 뭐죠? 목표 채우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 네. 여러분이 주시는 후원 사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시청자 수, 현재 일 명이고 이게 목표치가 몇 명이죠? 천 명. 천 명. <웃음> 저희가 이천명 달성할, 달성할 때까지 시즌 3리안 끝내겠습니다.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어느 날 성공할 때까지. 어느 날천 명이 될 때까지. 박희원님, 아, 아 박희원님, 오늘처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영무조무님께서 2 5 0 0 원, 안정민께서 만 원에. 예. <웃음> 그백은 여러분 주의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땀한 땀이 모여서 저목치가 차는 거기 때문에 예. 참 좋습니다. 아 되게 감기 물이하 내. 아, 아 쏟아진, 다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뭐, 뭐, 뭐 사가니다 뭐. 여기 안보이데 아니 뭐. 보이지는. 않아. 아 이제 보였어. M님 천원네. 감사합니다. 아티나 1 0 2호님야 감사합니다. 1002> 1002> 어, <웃음> 왜, 왜 그래? 왜, 왜, 왜 그러시죠? 스파크스님께서 6만 오천 원! 만 왜, 왜, 왜 그러세요? 아, 감저김바미님께서 <웃음> 아, 잠깐 여러분! 여러분! <웃음> 그만둬! <웃음> 그만둬! 돈! 진정해! 돈그만 <웃음> 진정해! 하지마! 돈 쓰지마! 돈 학교! 쓰지 <웃음> 아, 뭐야, 꽉 찼어? 꽉 <웃음> 어, <졌어>. 찼어! 찼어? <웃음> 얼마 했는데요? 1 0만원요 아, 10만원밖에 안하면 어떡해요 아, 게요 <웃음> <웃음> 아유, 아유. 1 제일 많이 한 분의 미션을 받는 걸로 합시다 아 제일 많이 주신 분 1주에 아. 부터는 순위까지 깔아드릴게요 어휴 네. 세상에 아,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네 조세님께서 뭐. 오늘 제목 바, 바꾸시라고 하신데 오늘 오히려 좋아하라고 난들 아, 상하시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시민 그리고 있었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 꿈꾸던 소녀는 비를 입고 어우역 앞에 누워 있었지 양분 없는 삶